위생관계 법령 예, 법령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사 면허취소처분을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자, 여러분들 위생사든 영양사든 면허 옷사든 약사든 누구의 면허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자, 면허 처분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고 러면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된다. 면허 발부해 준 사람이 실시를 해야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 2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자 여기에 부정으로 묻는 문항들이 에, 법 법률 법규 쪽에서는 부정으로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 이외의 다른 과목들은 거의 부정으로 묻는 문항은 없애 나간다. 이게 원칙다 그래서 2번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사 업무 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1번 감염병 예방 및방역대책 어? 뭐 보니까 이 감염병 무슨 관련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죠. 2번 음료수 처리 위생관리 맞습니다.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 처리 위생사 업무 범위 맞아요. 그다음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 위생관리 맞아요. 그다음 식품 식품 첨가물에 물 식품 식품 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에 관한 위생관리 이것도 위생사의 업무입니다. 왜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라고 그런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 3번.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명칭 사용금지 위반 규정을 위반했다. 예로서, 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서 벌칙은 얼마, 어떤 벌칙이 주어지느냐? 답은 1번. 100만원 이하 과태료. 4번.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공중위생영업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이용, 세탁, 미용, 휴게소 영업, 건물 위생관리. 답은, 휴게소 영업입니다. 이건, 휴게소 영업은 어디에, 무슨 법에 근거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5번,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 목욕물 수질 기준 중 원수의 과망간산 카륨 소비량, 그러니까 과만간산카륨 소비량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산화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OD 값으로 나타냅니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10 ppm 이하 답입니다. 10 ppm 이하 다음 6번 이제 식품위생법 얘기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성분에 대한 규격,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 규격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성분 규격 가격에 관한 기준, 이런, 이건 런이 없겠지 당연히. 나머지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조리방법에 관한 기준. 답번 가격에 관한 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그런 기준규격이 아니다. 얼마든지 영양사 국시에도 낼수 있는 문제죠. 7번 식품위생법상 위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위해 요소 중 화학적 요인이 아닌 것은 화학적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중금소, 잔류 농약, 환경오염물질, 식품 등의 이물질, 잔류 동물용 의약품 식품 등의 이물, 이물, 자 이거는 물리적 요인이지 화학적 요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화학적 요인입니다. 중공속 잔류 농약 환경 오염물질 잔류 동물용 의약품 문제 잘 냈죠. 그죠? 그 다음 8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대상 식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자, 레토르트 빈과류 중의 빈과, 어육 가공품 중의 어무, 냉동식품 중 피자, 다류 및 커피류, 답은 다류 및 커피류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9번 자 식품위생법상 관로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안정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입니다. 2년 10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지 않는 것은 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야 되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지 안, 않는 곳이 어느 곳이냐. 1. 보건복지부, 2. 특별자치조, 3. 특별시, 광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자치구. 자, 답은 어딜까요? 답은 1번 보건복지부입니다. 나머지 부서는 다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야 됩니다. 저런 문제는 영양소 문제에 내버려도 얼마든지 낼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자, 식품위생법상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이를 신고해야 된다. 집, 집,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냐? 특특시군구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12번 식품위생법상의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뭐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죠. 무엇일까요?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조사하는 조사처리업입니다. 13번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은 무엇이냐 자, 1급 감염병 찾아내세요 뭘까요 5번 신종 감염병 정후군입니다 14번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입니다. 15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느냐 기본 계획 5년입니다. 16병, 16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답은 3번. 감염병원체 보유허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심의할 내용입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보고 이게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부분이다. 17번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관한 법률상 질병 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 조사 중에 감염병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체계, 2. 감염병 환자 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3. 감염병 환자 등의 인력별, 성별, 지역별 분포 4.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검사 처방 등 진료 정보 5. 감염병의 진로,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시설 장비 자,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8번 자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인플루엔자 2. 일본 내염 3. 백일에 4. 요충증 5. 홍역 요충증 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생충이잖아. 그죠? 기생충이에요. 그 다음 19번 이제 먹는 물 관리법 상에 먹는 물 관련 먹는물 관련 영업이 아닌 것은 자 먹는 물 관리 관련 영업일 지표수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 처리제 제조, 먹는 샘물 제조업, 먹는 염지 하수 제조업. 자,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아닙니다. 지표수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 나머지 정수기 수 처리, 먹는 샘물, 먹는 염지 하수. 20번 먹는물관리법상 관로에 해당하는 것은 1일 취수능력이 얼마 이상 일때 샘물개발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수능력 얼마? 300톤입니다 300톤 톤 단위를 나타낸다면 큐빅 메타 세제곱미터 다음 21번 먹는 물관리법상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개발 허가 유효기간 5년입니다. 5년. 다음 먹는 물관리법상 먹는 샘물 제조업의 영업허가권자는 누구이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도지사 23번. 먹농물관리법상 먹농물수질검사기관이 아닌, 아닌 곳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나 수질검사소 아닌 곳 답은 2번입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다음, 24번.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시험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답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25번 하수도법상의 수거식 화장실에 수거되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이 뭐냐 하수 분뇨 중수도 축산 폐수 생활 폐기물 뭐니 당연히 분뇨죠자 문제가 어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